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수많은 단타 매매를 거듭하며 제가 잃은 돈만큼 증권사와 재정의 수수료와 거래세를 납부한 멍청한 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실패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행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을 더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주가가 급락한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더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 실패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미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수 사용은 본인이 가진 자금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거래를 통해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에서 미수사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사용은 투자금액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투자의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만약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면 미수사용으로 인해 빌린 자금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미수사용을 통해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면 더 많은 돈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미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를 사용하시려면 주식 그만두시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식이 내리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테니 이 원칙을 지키세요. 본인이 3에서 4일간의 스윙을 하시거나 단타매매 등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미매 매수 가격대에서 1% 하락하면 미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손절매를 하세요. 미수를 어떤 종목에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미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미수를 사용하고 매번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미수를 사용한 거라는 사람이기 있 때문입니다. 종목을 관리하는 자들은 얼마 가격대에 얼마만큼의 다른 물량이 들어왔고 이 물량의 성격에 대해 고심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미수라면 즉시 그들은 미수 금액 증가로 알아채고 얼마 가격대에 어느 정도의 미수 물량이 들어왔는지 즉시 체크합니다. 님 같으면 올려주겠습니까? 미수는 3일만 지나면 신용거래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팔아야만 하는 물량입니다. 3일에 그 가격 아래로만 유지하면 자신들이 판 가격보다 더싼 가격에 물량을 접수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HTS에는 일자별로 그 날짜 종가 기준으로 미수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만 파악되지만 증권 전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투신사의 HTS로는 실시간으로 미수물량이 체크됩니다.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미수가 어느 가격대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뻔히 보고 있는데 미수를 쓰고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닙니까? 미수가 100만원, 200만원 약소한 금액이면 무시하고 그래 좋은 일 한번 하자 하고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가 1 0 0 0만원2 0 0 0만원이 들어왔다. 당신이라면 올려주겠습니까? 사람 심리는 모두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미수를 본인이 100만원, 200만원만 썼다고 그때 들어온 미수가 100만원, 20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미수는 들어올 때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똑같아서 미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특정 시점에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미수를 사용했다면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그 시점에 미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일정 시점에 집중되는 미수의 특성상 과연 미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관리 세력이 500만원짜리 미수 10명만 사용해도 5천만원입니다. 만원짜리 주식에서 5천주가 미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관리 세력이 미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온 그 시점에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미수를 팔면 왜 주식이 올라가냐고요? 본인이 미수를 팔 시점이면 그 주식 미수로 산 다른 사람들도 내리는 공포감에 다 팔고 미수물량 정리되는 것본 세력들이 다시 꼬드기기 위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력이란 일부 세력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은 그날에 맞게 주거래 세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 삼성전자 등 수많은 주거래 세력 간에 힘싸움이 펼쳐지는 종목에서는 그 힘싸움의 와중에 미수라도 넘겨짚고 묵인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싸우다가도 미수가 들어오면 휴전하고 제3자부터 벗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미수의 성공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날 하나의 주거래 세력이 지뢰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세력 간의 각축이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성공 가능성은 큽니다. 본인이 미수에서 실패한 것은 이러한 미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밈에 대한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찰자가 언제나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수 거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수는 요행이라면 모를까 거의 100% 성공할 수 없는 투자법입니다. 밈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수 거래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깨달음 미수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 이 정도 기본적인 투자 원칙도 지키지 못하실 분이라면 주식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고 단언 드리니 즉시 시장을 떠나셔서 주식은 죽을 때까지 쳐다보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실패 문제점 두 번째 본인이 단타를 주로 하는데 그런 미수를 쓰지 않고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본인이 사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변동 거래량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기아차라면 그날 기아차 20만 주 매수를 명받은 거래 세력이 있다면 아침부터 동시호가 부터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20만 주 매수를 명받았다면 물론 그동안 사모온 물량도 일반적으로 상당한 거래 세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론 20만 주를 사모으고 어느정도 고가에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정도 가격대면 매력적인 가격대이므로 향후 더 매수를 하기 위해 현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물량을 모아야 할 것인지 내부정책이 있을 겁니다 모두들 가격과 매수가 동일선상에서 움직이고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매도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세력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하면서도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도 가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달렸습니다. 단타 거래자의 심리를 이용하면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외인 거래 물량이나 이것을 보면 특정 종목의 그날 거래량이 120만주인데, 26만주 외인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3% 하락한 경우가 있는 반면, 거래량 110만주에 매도 4만주인데도 주가는 3% 상승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거래 세력은 매수매도를 자유롭게 하면서 가격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님이 미수를 하지 않고 매수한 경우 가격 얼마에 개인 물량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안될것 같습니까? 철저히 됩니다. 님의 이름만 그 물량에 안 적혀 있을 뿐 그날 거래하는 주거래 세력은 자기가 거래하지 않는 날은 종가 기준으로 적절히 흘러만 보고 자기가 거래하는 날은 철저히 파악합니다. 그래야 적절히 가격 조절을 하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매수한 시점, 본인의 물량이 확실히 변동거래량에 표시되는 그 시점에 그날의 주거래 세력은 이거 미수는 아니군 하겠지만 본인만 미술을 안 사용하면 본인은 정직하니 괜찮은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매수를 하는 시점은 본인이 아주 좋다고 판단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아주 좋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며 다른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시점엔 미술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술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민폐입니다. 본인도 본인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분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친 것입니다. 그러니 미미 돈 잃은 건 당연한 겁니다. 미수 사용하는 자들끼리 미수를 퍼붓는다면 서로 공멸하는 길이겠지만 난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미수를 퍼붓는다면 이것이 민폐겠지요. 견조히 올라가는 종목 게시판에는 미수를 절대 쓰지 말고 장기투자하라는 관리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다 이러한 민폐를 겪어본 분들이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게시판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글이 안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장기투자를 종용하면서 미수 쓰지 말고 장기투자하면서 기업가치 같은 걸 올리는 자들이 많을 때 그것도 그 글의 조회수가 적다면 그 종목은 고려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즉 민폐세력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투자하면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민폐세력들은 항상 본인이 투자한 시점에 들어옵니다. 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철저히 단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단타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기에 단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투자해야 할까요? 네. 본인이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민폐 세력들이 주식을 사서 그 민폐를 보고 주가 조정자들이 주가를 내려서 낮은 가격에 물량 흡수를 시도할 때 그때 아무도 겁이 나서 매수를 하지 못하고 5일 2평 20일 2평선이 연속 깨졌으니 이 종목은 가라앉나 보다. 그때 증권사 보고서에 이 종목 별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럼 너도 나도 팝니다. 지금 사면 나 빼고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설령 지금 매수하는 자가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는 시점에 결코 미수를 쓰지 마시고 매수하는 것이 적어도 조금은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밈이 좋다고 보는 시점은 모두 투자 실패 시점입니다. 미문 님이 가장 최상의 시점이란 순간에 투자하셨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시점에 투자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다 잃고 깡통이 되었습니까? 그 시점은 사실은 가장 나쁜 시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나쁜 시점인 것이고 그 이유는 밈이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남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가관리 세력으로 볼 때도 약속했다는 듯이 특정 시점에 미수가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투자자의 심리의 반영입니다. 미수가 집중되는 그 시점마다 미이 투자하셨기에 밈은 깡통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날 관리하는 종목이 있고 그 기업의 업황이 좋고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올려도 고점에서 팔아치울 수 있는 기업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일 경우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물량 갖고 있는 놈들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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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이 그래서 흔들리긴 하지만 꺾이긴 힘듭니다. 물론 주거래 세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물량을 처분하는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협조 세력에게도 자신의 물량 처리 방침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답반사일 것입니다. 여러 세력이 서로 먼저 팔려고 내리 팔면 물량을 팔지 못할 뿐 아니라 급격한 하락으로 공포심에 매수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가 후반에 있었고 본인의 실패 원인이 미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매수한 시점은 세력으로 볼때 미수는 아니지만 단타들이 들어오는 시점 이들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라면 지금 올려줘도 결국 자신들만 손해를 볼 듯한 시점에서 매수 가격대 이하로 낮추어 더 낮은 가격에 물량을 확보할 호기를 놓칠 세력이 있겠습니까? 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공포심이나 포기하는 마음으로 팔면 세력은 기분 좋게 더 낮은 가격에 물량 확보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중 매매하는 거래자의 대부분은 단타라는 것을 외인들과 기관 등 주거래 세력은 아니 그러한 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올려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익 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조정받고 일부 똑똑한 면넘만 적절한 물량만으로 들어와 있고 다른 놈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공포심에서 팔았다면 적절히 종목 주가관리를 위해서도 다시 21선 위에 올려놓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싶어질 겁니다. 만약 끝까지 뻗티고 안 파는 놈들이 있다면 미수도 아니고 안 판다. 요즘 드문 장기 투자자인간 하긴... 이 종목이 좋긴 하지. 하고 그냥 올려줍니다. 그들도 모든 물량을 자신들이 안고 가서 고점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장기 투자자들이 함께 가는 것은 적극 환영합니다. 즉, 단타들은 극히 미워하지만 기업가치를 안고 가는 물량을 해결해주는 장기 투자자들은 그들로서도 위험 분산의 효과 때문에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투기주가 아닌한 말입니다. 투기주의 경우는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극도로 장기투자자를 싫어하고 흔들어 물량을 뺏으려고 합니다. 끝끝내 안 내놓으면 고집스럽게 저가를 유지해서 한 5에서 6개월 끌고 가버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님이 투자해야 할 투자 원칙이 투기주는 거래하지 않는다. 오직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 재무구조가 튼튼한 종목만 거래한다. 물론, 그러한 종목 중 향후 큰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을 반영하지 않는 종목일수록 더욱 좋다 그러한 종목일수록 개인 장기 투자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주가 관리 세력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시선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 장기 투자하는 개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물량을 흡수하고 팔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급 논리의 기본이다. 물론 이러한 시점에 장기 투자가 그들 개인에게 있어서 좋은지 어떤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실패 원인 분석과 해결책 세 번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수급입니다. 단타든 장타든 가장 중요한 말이 수급입니다. 단타를 한다면 하루에 들어오는 매수와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체로 우리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수급은 두 가지입니다. 1. 프로그램 매매 2. 외인 매수매도 여기에 부가적으로 요즘 들어 연기금의 힘으로 3. 기관 수급이 옛날보다 조금 중시되고 있지만 아직위두개에 미칠 바 못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날 3천억 들어오고 외인 매수가 2천억 들어왔다. 그날의 장은? 넵. 복등했을 겁니다. 이날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두 빨간색이고 하락한 종목은 없고 플러스 3% 플러스 5% 정도 선으로 상승했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의 패턴 30분 이상 프로그램 매수가 아침에 들어오면 프로그램 매수는 지속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5분 기준으로 30분 연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말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콘텐고면 매수가 들어오고 백워데이션이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개장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콘텐고라고 하더라도 베이시스 차에 따라서 차익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가 백워데이션이라 하더라도 베이시스 차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개장전에 오늘은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비차익 매도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차익 매수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반적으로 일정 패턴으로 흐른 프로그램 매수매도는 여하은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장중 역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 매수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매도가 종일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약소한 매수 전환으로는 지수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 약소한 외인의 매수전환이 지수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면 그 이유는 외인의 약소한 매수전환은 매수의도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이 풀리는 수급 대응으로 물량 흡수한 물량이므로 가격을 이끄는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이끄는 매수세라면 9시 10분봉부터 30분봉까지 지속적으로 외인 매수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올 시, 지수는 매물대를 뚫고 지속 상승 가능합니다. 수급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즉, 적어도 단타를 하시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외인 매수가 아침부터 들어오는 날 일중에 매수하라. 이게 수급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은 호가의 물량을 매수함으로 매물대를 돌파 가능하게 하고, 웨인 매수도 특성상 지수 관련 대형주에 집중되니 매수세가 유발된 날은 프로그램 매매의 폭발력과 혼재해 지속 상승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웨인은 매도하는 날은 어찌하냐? 양수급이 충돌하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거래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날에만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실패할 확률이 있으면 거래하면 안됩니다. 그럼 거래할 날이 많냐? 적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한 달에 3일 정도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날입니다. 22거래일 동안 3일 정도고 상승장에서는 22거래일 중 8일 정도입니다. 적지요? 단타가 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내고 죽을 수느냐? 22거래일 중 거래를 해서 단타가 먹을 수 있는 8일에 했다면 수익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못내는 14일이나 되는 8일보다 많은 날에 거래를 하니 거래세 지불하느라 본전치기 정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수단타일수록 하락장에서 거래일이 적고 상승장에서는 거래일이 늘어나지만 22일 중 8일이면 3일에 하루 정도입니다. 상승장에서도 거의 3거래일에 하루 정도만 거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수 관련 대형주만 해당됩니다. 이런 고수의 수익이 높으냐? 상당히 되지만 장기 투자의 수익률 만큼은 못합니다. 그것도 8일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6일 성공, 2일 실패 정도 따라서 순수한 성공일은 4일 정도인데 이것을 장기 투자 수익률과 대비하면 잘해야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단타 고수가 초보 장기 투자자를 못 당하는 것이 이러한 연유입니다. 제가 사실 이 방법으로 2년 동안 제 생활비 벌면서 카드빚 다 갚고 조금 종자돈 마련해서 장투로 전환했습니다. 2천만 원 카드빚 하나도 안 떼먹고 다 갚으니 카드사에서 VIP 대접을 해줍니다. 당신처럼 성실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고 신용 불량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독촉 전화는 많이 받았지만 이행 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갚아나 갔으니까요. 나중에는 전화도 안 하더군요. 알아서 갚으니. 저 또한 주식 실패로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그 절실한 심정을 이해하기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주식을 들고 밤에 나스닥을 보느라 잠을 못 이루는 그 심정. 나스닥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매수한 종목 어떻게 되나? 더 이상 손실을 볼수 없는데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심정은 저 또한 겪어봤습니다. 미수로 어떤 종목에 자금을 넣었을 때 분명 저 또한 그 시점에 그종목에 자금을 넣고 같이 물먹은 적이 어쩌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시점에 똑같이 돈을 미수로든 현물로든 넣고 같이 물먹고 내일까지 가보자고 했을 때 밤에 나스닥이 내려앉고 처절한 심정으로 밤을 보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미수로 투자하지 않는다. 미수로 투자하는 건 주가 관리 세력에게 생돈 다 갖다 바치는 짓이다. 주가 관리 세력은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보고 있지만 특히 미수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2.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미수도 들어오는 시점이다. 당신이 미수를 쓰지 않고 민만 정직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수많은 시점에 미수를 써서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듯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님이 정말 좋다고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다른 이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이므로 결코 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던지고 단타 물량이 해결되었으며 주가관리 세력은 이러한 견제책으로 주가가 조정받아서 주가관리 욕구를 느낄 만한 시점에 전혀 미술을 쓰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기다리는 투자가 기본적으로 적절한 투자법입니다. 3. 단타를 할 시에는 아침 거래 시작 9시에서 9시 50분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인 매수 규모가 지속 증가할 시 매수를 한다. 그렇더라도 단숨에 상승하지 않는다. 기다려야 한다. 만약 이두 조건이 유지될 시에는 후장에 가까울수록 상승폭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두 조건이 지속되는 한 매수가 대비 떨어지더라도 1% 내외선에서 떨어질 것이다. 단 프로그램 매매는 코스피 200만 3으로 매수는 코스피 200 중에서도 프로그램 매매가 집중되는 지수 관련 대형주를 골라야 한다. 이 방식으로 8거래일을 투자하면 6거래일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4. 단타도 제가 지금 말한 기법을 다른 이들이 모를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법을 모든 투자자들이 일률적으로 쓸 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 매수가 들어와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9시 50분에 미수 매매가 집중되어서 미수가 들어온 걸본 주가관리 세력들이 가격 조정의 욕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하는 매매 기법이 또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한순간의 조류일 뿐입니다. 5. 따라서 장기투자만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장기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주봉의 저점에서 사서 기업가치가 적절한 평가를 받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장기투자는 그 기업의 가치가 확실한 경우 주가관리의 다수 세력들도 우호적으로 응대합니다. 장기투자자를 주가를 이끌고 가는 또 다른 제3세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6. 만약 단타를 결코 놓지 못하실 경우를 대비하여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좌 잔고의 저점이 46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다 갚고 종자돈 500만원 마련하고 택시기사 시작해서 단타 정리하고 장타로 돌아섰습니다. 500만원으로 장타하시고 계좌에서 전혀 인출하지 않으신다면 10년 안에 밈 계좌 잔고에는 1억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에 1억이면 12.5배인가요? 그럼 2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12억 5천만원. 그 정도면 민 노후 자금으로 문제도 없고 지방에선 거부소리를 들으며 사실 겁니다. 주식이 인생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아서 잘하시면 인생은 오히려 실패의 계기로 인한 깨달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장타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의 하락장은 보통 8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장인 8개월에서 14개월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저 참으셔야 합니다. 단타를 하던 분이 참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 인내도 없이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할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날로 먹으려는 화렴치한 사람이 아니면 이 정도 인내를 못해서. 어떻게 성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상승 역시 월봉 기준 9에서 12개월입니다. 저점 기준 월봉으로 12개월 정도 상승하면 꼭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월봉으로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상해 보시면 단타하는 사람이 그 8개월에서 14개월의 하락장에서 참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다른 사람과의 심리 승부지만 장타는 자신과의 심리 승부입니다 향후 시간 날때 장투자를 위한 가치투자 부분과 향후 업황에 대비한 종목 선정 등도 올릴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동액 52권 내 지수 관련 대형주가 아니면 투자할 마음도 없고 업황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 j hts에는 지수 관련 대형 주순으로 50 종목만 있고 다른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점은 님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잃었다는 마음에 마음의 형평을 잃으면 더욱 심한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귀중한 투자 경험과 처절한 실패의 교훈을 얻었으니 이미 잃은 돈값은 다 지불된 겁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감사하세요. 밈미 잃어준 돈보다 더 많은 교훈을 주었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내돈 내놓으라는 마음으로 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간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교훈을 준 주식시장에 인생을 가르쳐 주었다는 마음에서 감사하세요. 밈미 시장에 지불한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준 주식시장에 감사하세요. 위의 단타 방식의 투자는 웬만하면 자제하시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가 만든 방식입니다 제가 만든 방식이니 단점이나 기타 미묘한 운영에 대한 점은 밈미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밈미 만든 옷이 아니니 밈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오직 장타 뿐입니다 때와 종목의 가치를 동시에 사는 장타가 아니면 결코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 실패담에 공통된 의견은 이미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장타만이 완벽하고 확실한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패담을 쭉 보시면 모두 이결론에귀결됨을알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